<웃음> 뭔 느낌인지 알지 너? 알지. 민감 믿었어 이거. 아 여기 2만 원 찍은 다음에 만원 넣고 여기 만 원. 만 어. 원씩. 아? 스테이크 어아데 네. 스테이크 칠리 응, <목소리는>